아, 봐. 태양 아주 죽인다 어? 아, 나 저래요 깜짝이야 진지 모르는데 쏴아, 쏴아, ああ、とても寒いです。とても寒い。こんなところに。います。いや、マジで寒すぎて。<笑> 中に入ろう。이게 이게 <シャンサー>? <いしょ><笑> 태원이가 <목소리> 일하는 그 마우스 있잖아. 아, 어, 세로된 거. 근데 굳이,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, 근데? 그거 이 예, 스 보다 안미리 어? <웃음> 그래. 그래. 없어? 그래. 이제플년된 아, 거? 네. 많이 많이 <웃음> 寒いよめっちゃ雪だよほらめっちゃ雪ですこんな感じマイナス4度らしい 그런 거 생각에다가 뭐 두려워 하잖아요.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.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. 하 아니 미군단데? 미군단이 무슨 말이에요? 아 빨리 해줘라 그럴 거야. 아니 그게 아까 생각한 대로게 조금씩은 이게 표면이 매끄러워져가지고 오히려 더 그렇게 되고 쇠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치어서 아, 아, 이게 잘안되그잘 볶아온거 이게 이제 이게 알루미늄거에요 근데 이제그 오프 클러랑 그 알루인만은 쇠가 아니라 아, 그렇지 그래서 그알루미늄알루미늄로 만들면 밀려요 이렇게 쇠가 아니고 알루미늄이라서 깨끗하게 깎끗하게 들어가서 밀려요 뭐가 괜찮을 올라 음. 오 어차피 거기 공간이 없을 거야. 이거 다 이거 들어가야 해 봤어? 어, 뭐, 뭐, 어. 어. 예? 아, 내그 아. 아. <웃음> 예? 어? 내가, 내가, 내가, 내가, 내가, 내가, 내가, 내가, 내가, 내 와! 좋아 하아... 말하는 게뭐 이거 부터았다이가 얼굴이 지금 많이 뭐? 긴장하는 분이잖아 응? 전화 좀이 사업을 접는다고? 오빠. 그럼? 무슨 고어딨시 자기가 1등이이 뭐하러 하자 돈벼는 사람많았 FPV 가져오자 좀 전부요. 우리 FPV 사업할 사람 이제 fp 독점권 갖고 네, 자 옛날에 내가 했데뭘 어떡하니까 독점권 보몇 어, 개였죠? 이몇개 독점권 준다고 했는데 더이 먼저 사 가야 되는데 뭐라고 내가할수 있으니까 손목 베나 눈치 아, 모르겠어, 좋아. 좋아. 아, 좋아. 지금 雪ですよ、雪。おお、すごい。 야, 우상이좀안 잡히지? 까 이거 에서 그, 그 와이파이 잡판 들어오는 거야? 그 와이파이 다안 아, 아, 보여. 그래서 그는지금뭐 배터리 다잖아요 와이파이가 이가이이 가면 들어가야 좀 힘들어 와고야한테빠질라 그래 바카라미 아이씨 어, 이단은 아, 안보이이단안 보이지 이단. 어, 3시쯤 되면 갑자기 나. 아 무서워 한 바퀴 더한 바퀴 어, 얘나쁘나 okay. 들어가, 들어가! 야! 아, 섀도우 예. 봐. 봐. 아, 섀도우 봐. 아, 섀 아, 니도우 봐. 아, 아, 어, 야, 어, 아! 서질부 <목소리> <목소리> <웃음> <웃음> <목소리> 별넌 뻔했어. 아이나는이잖아거이 그러니까 등이 나이등좀 많이 들어 이게 됐어 유즈 훨씬 이게하나게즈비가훨이상하 등이도 막 저거 하도끼다고 해서 에이 아니에요 등이 나 지금 <웃음> 저... 저... 저... 말이 저, 저, 저. 응. 음. 이즈이가하한끼면다 진짜로어 바로 준대나? 우린한번 준대도 반반? 그거 아니야? 아처음 역 <웃음> <웃음> 내 식사도 아, 네, 네, 네, 맞아 네, 네, 네. 채널 받고 네, 네. 와이파이 들어온다 <놀람이> <야, 신난다. 놀람이> <놀람이> 아 좋아. 좋아. 진짜 어 뭐야? 그 사람은 안기다는 거. 제일 안보여요 특히 터안 보인다 안보여 회오리 게이안보 하얀색이라도 그런 거 같아 아, 왜나 뭐해 나이 불편하다 아, 직원들은 직원들도 없대 왜 이렇게 직원들을 왜 살리지 <웃음> 헐 <웃음> 다른 브랜드들도 다 직원까지 확해주는데아 대원이랑 또 붙여야되나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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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ash. m a i z k What happened? Was oh, it l i v e training? Yes. Instagram? YouTube. <laughs> Yeah, four people. Yuki? y u k watching? h another Yuki watching. t a k t a Q-Kai. 牛カツ。牛カツ。<笑> 生活とたくあんが好きらしいです。寒くてカメラが震える。<笑><笑> それではちょっとここら辺で終了します。